There's the sun rays and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립산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오늘 시간이 나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봄을 맞이하여서 임진각 평안놀이공원 쪽으로 가볼 생각이고요 거리는 한 68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왕복으로 하면 한 120km가 넘겠죠 시간은 한 1시간 5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랑 신발 바이크 자켓만 입었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꽤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영상은 확 트인 곳에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다 보니까 김포공항 쪽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쪽으 넘어가서는 어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좀 약간 진짜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은그 파주 쪽에 있는 건데요.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차로 가도 좋고 바이크로 타고 가도 좋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도 시간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하루라도 남았을 때 많이 놀러 다녀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 나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산 파주방면으로쭉 달리는 곳입니다 어, 이때부터 어, 라이딩하기 좋죠 어,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딩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일반 국도로 나오죠? 저번에 실수로 고속도로를 한번 들어가고 나서 트라우마는 트라마에 빠져가지고 항상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설마 또 잘못 왔나? 요즘 따라 길을 왜 이렇게 살짝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내비도잘 보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집중도 하는데 이게 봐도 헷갈리는 길이 분명 히 있거든요 다시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서한 바퀴 뺑 돌고 여기서지기는가봐아 진짜 제가 진짜 길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면서 길을 더자 헤매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의 시골이죠 여기가 일산 외곽 쪽인데 좋네요. 라인 나왔을 때 비만 안 오면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산 파주 방면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 말고 저 앞에서. 일산 파주, 일산 파주 이런 거 진짜 잘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빠졌죠? 여기서 문산 일산 방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줍니다 그럼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 고속도로랑 되게 막 그렇게 막 겹쳐져 있어가지고 또 들어온 거야, 형님. 아, 시끄럽네. 또 여기 들어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여기 오토바이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 한강 쪽인데 되게 일산대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방금도 혹시 뭐 초행길이니까 여기도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 잘 들어왔네요 이제 한 20분? 정더 남은 것 같아요 20분 응. 여기가 경리중앙선 터지역이네요. 아, 근데 진짜 나밖에 없다. 아, 이거지. 저 지금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로. 도로에 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제가 뭐지? 또 막상 나오기, 나올 때까지는 좀 아까 귀찮았는데 또 나오고 나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 파주는 맞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임진강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오네요 이 근처에 해리미술 마을이 있나봐요 2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되게 볼거 많더라고요 헤리 예술 마을 한국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어딜 가든 간에 이런 그 약간 외진 곳 있죠 이런 곳에는 짬뽕집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금방 먹고 갈수 있어서 그런가? 막 짬뽕 맛집 막 이런 게 저거 하는 데도 많고 했나? 음. 네, 여기만 지나가면은 임진각이에요. 임진각. 어,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 연날리고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약간 오토바이니까 구석탱이에 좀세우는게 좋겠죠? 도착 임진강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 바이크는 저 뒤쪽에 세워놓고 언덕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랜드 뭐 다정상영업하네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다들 뭐 실내 에 있는 거보다 이렇게 차를 타고 밖에 나온다거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여기 와가지고 뭐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 그냥 녹좀 구경 좀 하다가 그 저녁 차 막히는 시간 되기 전에 빠르게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전통 놀이 마당이라 해가지고 원래 막 이렇게 활쏘기, 뭐 길쌈 놀이. 고무줄놀이, 줄타기, 뭐추어놀이 이런 거다 있거든요 체험장이라 가지고 그냥 가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임진각위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 뭐 부츠를 신고 가는 게 힘이 듭니다 저기 보시면은 유명한 임진각에 사진 스팟이 있습니다 바람개비가 많은 곳 있죠 여기를 넘어가면은 바람개비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운행하기는 이게 뭐 이게 다예요 근데 드라이브하기 좋고 굉장히 여유를 만끽하면서 쉴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림픽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쁘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어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길엔 영상을 켜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유의사역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선푸였습니다 안녕.